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어,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503회죠. 그죠? 벌써 동영상이 503회 되었습니다. 어, 회원 중에서 매매일지 작성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오늘 시간을 내서 매매일지 작성하는 방법, 직접 엑셀을 어떻게 누적 수익이 나오고, 어, 이걸 모의 투자를 통해서 또다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자, 전업 투자에게 예, 매매지 하는 작성법,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그죠? 인증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 어, 여러가지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등장에서의 매매 자세, 그죠?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의 투자를 많이 하셔서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그죠 내공을 쌓아야 실전에서 어, <웃음> 쌓아야 실전에서 강력한 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차피 장은 시장은 반복 시장은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상승장, 하락장, 행보장이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귀한 시간 한 번, 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폭탄을 했죠, 그죠? 일단 장량을 일단 분석을 하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방송 소리는 잘 들립니까? 3명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데, 여기다가 채팅을 하시면 됩니다. 채팅을 하셔서, 매매일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렇게 댓글로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 매매일지 작성하는 방법,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장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10배 터졌죠, 그죠? 10배. 하, 아, 이거 보세요. 위클리, 그죠? 콜3 1 0자리가 어제 말이죠? 8월 5일이었죠, 그죠? 0.23이었습니다. 0.23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그죠? 고가가 2.59입니다. 예? 10배가 터졌죠, 10배. 그죠? 11배가 터졌어요, 11배. 예? 예. 강력하게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일봉을 보시면, 이게 이제 선물인데 선물도죠. 기존에 있는 고점을 다 돌파를 해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고스피 200을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이게. 이게 전전 전 고점이었죠. 어. 1월 달 그죠? 2020년 1월 달이 고점인데 오늘 아침 시가를 이고 고점을 돌파를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최고가죠, 그죠? 그죠? 8개월 만에, 그죠? 7개월 만에,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만큼 하락했던 거, 이만큼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죠? 다섯, 5개월 만에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죠?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그죠? 삼성전자 이런 걸 사놓으시면, 6개월만 지나면, 그죠? 엄청나게 수익이 나죠? 그죠? 그래서 상승일 때는 주식 투자하는 게 속편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락을 해도 견디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 저점에 폭락을 했을 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벌써 엄청난 수익을 거둔 거죠. 우리는 이제 파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주식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제 장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의 0.23짜리가 오늘 고가 2.59, 11배가 터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하루만에, 그죠? 하루만에 11배입니다. 뭐. <웃음> 뭐, 10일, 20일이 아니고, 하루만에 11배가 터졌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길이었는데, 어떻게 잘 매매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의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드디어 그죠? 외국인이 주식을 1,682억이나 주식을 샀습니다. 외국인이 자이 외국인이 이렇게 주식을 1,682억이나 사니까 계속 올라가지고죠? 그렇죠?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오늘 8월 6일이죠, 그죠? 아침부터 끙충 뛰었죠. 끙충 뛰면서 또 이만큼 또 그죠? 하락을 시키면서, 어, 코를 그죠? 코를 146억이나 샀어요. 이 전략이 보면 쫙 올렸다, 그죠? 어, 내릴 때 코를 다 쓸어 담아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 어떻게 합니까? 또 내일은 또이 고점을 돌파를 하겠죠? 고점 312.80인데 이것도 돌파할 거예요. 폭등장의 이 특징은 뭐냐면 이 고가를 돌파를 해버려요. 그죠? 고가가 312.80인데 내일 이 고가를 돌파를 해버립니다. 뭐 종가상으로. 그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폭등장에서는 자, 푸드옵션은또 35억을 매도하면서 상승방향이죠. 선물도 931개야 매수해가지고 또 상승방향 주식도 매수, 1682억을 매수하면서 상승 당량 자, 금융투자가 또 샀죠, 2255억. 주식을 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물은 매도하지, 그죠? 선물은 661개약을 매도를 합니다. 이게 잘 보시면, 금융투자가 한 보면은, 이 매수할 때 말이죠. 주식을 매수할 때꼭 이렇게 선물을 매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죠? 매수 차익 거래. 주식을 매수하고, 그죠? 선물을 매도하면서, 매수 차익 거래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은 오늘 또 팔았죠? 그죠? 고가가 되니까 1,446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주식을 한꺼번에 왕창 샀습니다. 그죠? 언제 또 샀죠, 이번에? 여러분, 외국인은 꼭, 정, 꼭, 동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날, m a c d 나 터진 날, 그죠? 메수신호 터진 날, 7월 28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때, 외국인이 주식을 엄청 샀습니다. 어?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7월 28일 날, 한번 보세요. 주식을, 한꺼번에 망점 사는데 계속 사질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쉽니다. 그죠? 살다 쉬고 또 계속 또삽냐다 주식을 계속 사요. 뭐, 선물까지 오늘 샀죠. 그죠? 931억. 931개 약을 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동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주식 동량은 어, 1682억을 사고 있다. 그죠? 자, 이거는 아침에, 그죠? 오, 오, 선물, 외국인 선물 동량입니다. 아침에 팍 샀습니다. 그죠? 고가를 올리면서. 그 다음에 또 팝니다. 그죠? 예, 팔면서, 이때, 예, 콜 옵션을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예. 아, 이런 매매 트를꼭봐아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 이제 프로그램 동량인데, 아침에 그죠? 계속 매수를 하다가, 그죠? 매수를 하다가, 10시 반경에 또 하락을 시켰어요. 그죠? 이렇게. 음. 그래서 오늘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오늘 선물로 4.85, 오른 311.55로 마감 했습니다. 콜 옵션에서 11배가 터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자, 그러면 모의투자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계속 모의 투자를 하면서 감각을 익혀됩니다 배팅 감각을 익혀야 돼요. 어떤 식으로 수익을 하고 있고 아, 이렇게 하니까 아, 폭등장이 나오,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아, 행보장이 가치 는구나아 이걸 직접 투자하면 너무 많은 손실이 일어나니까 모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의 투자를. 자, 한국 거래소, 모의래 인증 시스템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거 한 1, 2년간 해야 돼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서민카포가 뭐, 하루아침에 다 되겠어요, 그죠? 한 10년 이상 해야 되죠? 서민카포 되려면. 계좌 비밀로 설정을 하고요. 검정 누르고, 저장 누르고. 자, 이런 계좌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엄청나게 샀죠, 그죠? 오늘, 당일 총 손익은 4억 8,967만 48만원입니다. 4억 8,900만원입니다. 4억 8,900이 오늘 수익났습니다. 추정자산은 10억 9,800입니다. 자, 이걸, 매매 일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왔을 때, 우리 카페에 가시면 되겠죠, 그죠? 어, 신기한 선물 옵션, 어, 카페로 가시면 됩니다. 검색창에다가, 어, 신기한 어, 선물 옵션 하면 우리 카페 옵니다. 음, 네이버나 다른 거나 다 치면 나오죠, 그죠? 네이버, 네이버로 해야 되겠다. 네이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네이버로 한번 볼까요, 네이버로. 신기한 선물 옵션. 신기한 선물 옵션하고 예, 도봉기 누르시면 되죠. 신기한 선물 옵션 또 황당한 선물 옵션이 면됩니다 그러면 여기 카페 잖아요 카페를 클릭을 하죠. 카페를 클릭을 하고 그럼 카페에 카페명이 있죠. 카페명을 클릭을 하고 그럼 이렇게 에, 신기한 선물 옵션, 황당한 선물 옵션, 교육방송 이렇게 되죠. 클릭을 하면 예, 우리 카페에 들어오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재테크의 왕 선물 옵션 투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매일지가 있죠 매매일지 양식 다운로드 있죠 어, 매매일지 양식 다운로드 그죠 중간쯤에 중간쯤에 매매일지 양식 다운로드 이거 가면은 이렇게 모니맨이께서 이렇게 매매일지를 자동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매매일지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일지를 다운로드를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죠. 자, 선물옵션 매매일지를 보관하였습니다. 위클리 옵션 탄생을 조카 하며 다운로드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되어 있죠? 그죠. 요거 클릭합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매매일지를 사용하기 쉽게 보관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곳, 여기 아래를 클릭하셔야 되있죠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메밀지를. 음. 그러면, 메밀지 양식을 퍼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여기 오른쪽 위에 첨부 파일 이죠 첨부 파일. 요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30만원 메밀지 양식 원본 되겠죠. 그죠? 이걸 내 PC에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저장을 누르고, 열기를 하면 되지, 그죠? 그럼 엑셀이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신기한 스모로션 매일 30만원 벌게 되있죠 그죠? 자, 이거를, 오늘, 그죠? 자, 당일 손익도 있고, 무조건 이제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고, 수수을 넣어야 되겠죠. 수수을 넣고, 그죠? 자, 당일 손익. 자, 당일 손익을, 자, 보세요. 일단 여기 갖다 놓고, 요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음. X를, X3. X를 끄집어내고, 그죠? 자, 오늘, 그죠? 당일 총 손익을 여기다가 넣는 거죠. 당일 손익에다가. 오늘 날짜, 오늘은, 뭐야. 제한된 목에서 이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파일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이 안전하진 있습니다 어. 여기다가, 당연, 손익에다가, 4죠 48,900을 넣으면 되겠죠, 에? 4억 8 9 0 0 뒤에 건, 떼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에다가 클릭하고, 수수료가 지금, 2 1000. 뭐야? 아니요. 21,000원, 그죠? 0원 21,000원, 21,000원, 2 0원2 0 예. 0 0원 21,000원, 2 1 0 0 0이2 이렇게 0면2 1 0늘2 0 0 0원2 0 2 0년0죠2 0 0 이거는 이제 제로를 넣으면 되고, 아직 안, 안, 안, 안 했으니까, 죠 제를 놓고, 당에손에에는 제를 놓고, 그 다음에 수술은 또 아직은, 음, 제로 놓고, 그죠? 제로. 제로. 자, 오늘 8월 6일이죠, 그죠? 8월 6일을 이렇게, 오른쪽에, 그죠? 이, 이 클릭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8월 6일 되있죠? 이거를, 이렇게, 십자가 나올 때, 모서리에 십자를 갖다 대고, 오죠 모서리, 이 십자가 나온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밑으로 끄집어 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8월 6일,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증가되죠. 그죠? 자, 이게, 이걸, 이게, 이걸, 그냥, 요렇게, 뭡니까? 음, 이아도 안되겠네 일단은 이거는 이런거로 하면 되죠 투자원금은 투자연금 은 10억정도 되겠네 그죠 투자원금 10억 9800 여기 빼야되겠구나 그래서 그렇죠? 음. 대충 5억이라 해야 되겠네 도저원금 5억을 해야지 이게 맞겠습니다 5억 한개 더 5억 여기도 5억 한2 3한2 3자 이렇게 하면 이게 하고, 투정 자세는 대충 맞아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당일 손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10만원을 벌었다. 그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계산도됩니다 이렇게. 그죠? 수수료는 그날, 만약 내일 8월 7일이라고 했을 때 수수료하고 당일 손익만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뭐만원 되었다. 그죠? 만원 수수료다. 그럼 엔터 딱 때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당일 손익을 만약에 1억이다. 이렇게 엔터 때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일손익하고 수수료만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당일손익에 입력하고 수수료에 입력하고 그 다음날 당일손익에 입력하고 을 수수료에 입력합니다. 이 수식을 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무적 수익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콜 어, 해가지고, 이2 1 더하기, F2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E가, 이가 여기, 여기잖아요. 그죠? E21번째, 여기가 21번째잖아요. 더하기, F에, 순손익을 더하는 거죠. 순손익은, d22 빼기 g22가 됩니다. d22는 여기죠. d22, 여기죠. 여기가 d22. 거기서 g22, 그죠. 수수로 빼야 되니까, 그죠. 여기가 g22입니다. 그러면 순손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땡기면 됩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만큼 또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그죠? 자, 여기 만약에 2억을 벌었다. 2억을 벌고, 그죠? 수수료는 또한 3만원 나왔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8월 9일 날또한 5억을 벌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칸이 넘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로 여기 여기 여기 가 가지고죠. 이 칸을 눌러 줘야 돼 이렇게 눌러 주면 이렇게 옆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술은 또 5만원이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8월 10일 날, 그죠? 이제 아무것도 없었죠, 이래. 8월 10일 날 어떻게 하냐면, 어, 내가 이것도 똑같이 만약에 이때, 3억을 벌었다. 그죠? 이렇게 엔터 딱 때리면 이렇게 됐죠, 예. 그 다음에 수술에다 넣는다 했죠? 뭐 10만원이 수술이었다. 이렇게 엔터 딱 때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계산이 안 돼있죠, 그죠? 이렇게 계산이 안될 때는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네모를, 네모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기통이 가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딱 떼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갖다 놓고, 어?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에다가 오른쪽 귀퉁이에다가 십자형이 나오면 왼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사인이 되죠 그죠 이렇게 누적수익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네모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 여기 이제 모서리 가가지고 모서리를 갖다 대면 십자형이 나오죠 십자가 나온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누르고 쭉 내려, 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 내, 내, 내려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 마우스를 뗍니다. 떼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계산이 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카페가가고 어, 매매 일지를 다운로드 받고, 어, 직접, 어, 당일 손익 입력을 하고, 수수료에 입력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드래그는 계산이 안된 부분은 이렇게 가 가지고 네모가 나오면 어 기층에 십자형이 나오면 그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된단 말이죠 계산이 된단 말이죠 아무리 하면 안됩니다 아까 어 수식 있는 데에다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입력하는 데는 당일손익가고 수수료입니다 그죠? 당일손익가고 수수료는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도 계산이 되게끔 하려면, 예, 이 상태에서, 어, 오른쪽에 마우스 기통에 십자형이 나오면, 십자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누르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뭐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저장을 이렇게 딱 누르면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어, 매매일지를 적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토마스 님 감사합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모의투자 하는 방법이라든가 어, 모의투자한 내역을 이렇게 예, 보여드렸습니다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이고 다운로드 받고 직접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뭐 서민갑부가 막 그냥 들용되는건 아니죠 죠그 그렇죠? 한 2년간 해야 돼요. 2년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영상 다 보고 이래 하면은 빨리 터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거래소, 모의 거래 인증 시스 먼저 클릭을 하고, 기능에 가가지고, 어, 계좌 비밀번호 설정 누르고, 비밀번호 넣고, 그죠? 검, 비밀번호 검증 누르고, 저장 누르면, 비밀번호를 안 눌러도 되죠, 그죠? 자, 추정 자산은 지금 어, 10억 9,800만 원이고, 오늘 당일 총 손익은 어, 4억 8,900이 되었습니다. 계속 지금 오버입니다콜 옵션으로 지금 오버하는 거예요 이게 77억이 침입 되는점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니 이게 이 보면은 온라인 창구도 있어요 계속 예탁금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날그날 그날 비밀번호 넣고 어, 입금하면 5천만 원또 계속 입금됩니다 매일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연습을 해야 되고 장중에만 지금 예탁금 추가 하루에 5천만 원씩 입금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입금해 가지고 하여튼 뭐수 없는 많은 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실력이 쌓아집니다. 여러 가지 한번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503의 선물옵션 매매일지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인증시스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자 전업투자, 청기누설, 폭등장에서의 매매 자세 중요합니다. 그냥 고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120분 봉에 그죠? 120분 봉이 매도 신호 나올 때까지 가지고 가면 됩니다. 모의 투자 내역을 공개했고요. 자, 내공을 써야 됩니다. 내공을 써야 실전에서 강력하게 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반복합니다. 그래서 연습한 상태가 되면 나중에 강력하게 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를 시기를 바라고. 내일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동영상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예, 네,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